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월화예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준비하세요 음, 응, 나는 항상 <웃음> 새로운 걸 <웃음> 창작하고 새로운 걸 <웃음> 보여드리고 싶어요 뿅뿅. <웃음> 아, 선생님 저번에 라방 응.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응. 라방 나 라방 하고 네. 뭐야 모니터링 했거든 네. 왜냐하면 나는 그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올렸는데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 선생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선생님 은뭐 하세요 근데 대답을 못해서 줘 다음 라방 때는 내가 가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어 그때 또 놓치신 분들 또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 있으니까 꼭 라반 참여 부탁드려요. 맞아요. 네. 2월 또2월에또할 거니까. 네,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을 그때 너무 막끊임없이셔서 걱정되더라고요. <웃음> 힘들진 않을까. 안 힘들진 그래도 않나? 어 뭐야 팬심 여러분들이 막물좀 마셔요, 막 쉬고 오세요 해서 너무 좋았어. 나 아이유 된 기분이었어. 아 진짜. <웃음> 너무 행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번에는 음. 조금 더 저희도 더 열심히 한번 준비해볼게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네. 남자분이시고요. 남자. 되게 소리가 많다. 소리가 많다. 응, 여기 사지 보면은 소리가 많이 들어서 시끄러워. 응. 한 가지 세요 응, 한번 봐볼게요. 네. 아, 계심하다계심한게 들었다. 아, 그래요? 누구야 이 사람? 계심이요 응, 어떤... 할머니가 개심하다 그래. 어떤 게좀 하는 행실이 포악하다. 하는 행실이 포악하고 이 악물고 주먹지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보여. 어, 응. 이분이 뭔가 좀안될 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응. 사회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네. 행실이 포악하다. 포악하고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 아, 그래요? 이분 성격은 좀 어때요? 성격 지랄 맞아. 지랄 맞고 아주 포악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아, 응. 그 정도는... 그런데 네. 내가 가여 온 것은 네.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이 살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응. 어, 살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네. 살면서 내가 바뀌었다, 부하함이 들었다 이렇게 들어. 그래서 이 자손 나비가 좀 불쌍한 게 들었어. 응. 아 그래요? 뭐, 응. 뭔가 좀 환경이 이렇게 바꾼 거네요. 그거 뭔? 응. 안타깝다. 아이고. 응. 이런 분들은 좀 어떤 좀 일을 하는 것 같으세요? 나라밥을 먹어야 될 사주고 어, 어딜 가나 리더가 돼야 되고 음. 어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조금 들었어. 음. 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을 끝내지 못하면 찝찝함이 들어와. 아, 어, 어, 그런 게 조금 있어. 어, 머리를 조, 머리가 좋은 거네요? 응, 머리가 좋아. 근데 머리가 좋은데 네. 엉뚱한 곳에서 머리가 튀었다 이렇게 보여요. 어, 응. 엉뚱한 곳에서? 응, 어, 그렇죠. 음, 욕심이 되게 많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뛴다. 이렇게 보여. 음, 좀 작년 한 해는 좀 어땠을까요? 작년 한해 되게 힘들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다.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2023년에도 조금 중반까지는 네. 힘든 게 들었다. 이렇게 보여. 아, 그래요? 중반까지는? 음. 어. 후반에 가야 조금 웅치린 것이 펼쳐지는 자기 말에 힘이 생기고 조금 추진력을 부린다 이렇게 보여. 어, 응. 이분 금전은 좀 어떨까요? 금전 되게 많아, 어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좀 깨끗한 거라고 안 보여. 깨끗하지 않아. 어어 어, 말이 많고 다리 많은 금전이다 이렇게 보여. 뭔가가 있어서 뭔가 좀 금전이 깨끗하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응, 응. 뭔가 어. 있든지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자기 거를 쟁취하기 위해 뭔가를 했든지 음. 어, 고른기 조금 보여. 이분이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제가 어, 잠깐만 것... 근데. 아, 아, 보통이 아니야, 진짜. 어떤 게 보통이 아야 직성이 보통이 아니야. 꼭 사람이 뭐 씨인 것처럼 막 그래. 지금 자꾸 내가 지기가 오는데 막 몸이 발발 떨리고 막 이상해 음, 좀 어떤 사람들이 좀볼때 그런 게좀 많이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 주먹이 지지는 거 보니까 분노가 찼던지 화가 찼던지 지저이가 지저귀가 아니야 지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야 이분이? 음 독기가 들었나봐 어, 그니까 뭔가 본인이 만든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외부에서 만든 상황? 둘다 본인이 만든 상황에 본인의 뜻대로 네. 흘러갈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분해차고 막 화기가 오고 막 몸이 떨리고 막 그래. 음. 어. 이분이 지금 뭔가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유명한 사람은 음. 맞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그 얘기는 좀 사실일까요? 사실일 게더 많아. 왜냐면 거짓이 많았는데 그게 이게 내통이 안 되니까는 이제 조금 이게 부분적으로 사실적으로 내려놓는 그런 게 조금 있다. 오. 어.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된다. 이제는 조금 내가 있는 그대로 뱉어야 된다. 이런 게좀 들었어. 그럼 그 전에는 조금 뻥이야. <웃음> 전에는... 어, 어, 어. 어, 뻥이야. 어. 데 지금은 뭔가 좀 이걸 잘못 쓴 거야. 자기가 말한 대로 흘러갈 줄 알았지. 근데 안 됐지. 오. 어. 안 좋았거든, 운기가. 어, 그럼 앞으로도 이번... 좀 진실을 계속 얘기를 할까요? 음,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어. 아, 지금은 어, 현재는. 어, 어. 왜냐면 자기가 머리를 굴렸는데 그 뜻대로 안 흘러가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네네, 네네. 아, 조금은 내가 내비쳐서 네네. 열어야 되겠다. 네네. 이런 게 조금 들어와. 2023년 중반까지는 힘들어. 후반부터 2024년 진년. 네네. 그때쯤 조금 풀린다. 아, 그래요. 응. 이분들 주변에 좀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도와주는 사람 없다. 아, 없어요? 어, 도와준 사람도 없는데 네. 자기 애가 강하다 보니까는 음. 자기 이렇게 측근에서 조금 음. 같이 이렇게 으쌰 하는 그런 게 조금 들었어.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아,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당겨 오지 네. 확 이렇게 니네 편, 내 편이 없어. 아, 그래요? 어, 어. 오. 근데 뭐좀 팬심이 있나? 좀 그런 게 조금 있어. 이 사람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자기 직접적인 어. 측근이 아니라 뭐 관계적인 관계자가 아니라 네네. 좀 바라보는 시선 네네. 좀 우르르 보는 시선 네네. 이런 게 조금 한 덩어리가 있다 오. 이렇게 보여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반드시 진실로 다가가야지 네네. 그렇게 아군을 조건을 아군으로 만든다지 네네. 그런 게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뿔에 제뿔에제가 지쳐 떨어진다 이런 게 들었어 아, 그래요? 응. 되게 지금 괘시해 실행님이 그러는데 아 괘씸하다 음. 음. 그럼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 해볼게요 음. 형님 정치인 좀 아세요? 정치인 나 정치 잘 몰라요 <웃음> 아 모르세요? 음. 아 근데 몰라도 이 분은 아세요? 누군데? 이재명 씨 이재명 알지 뭐 작년에 뭐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툭 네. 음. 저도 그렇게 정치는 잘 모르는데 음. 이번에 아 이번, 이번이 번이 아니야 계속 지금 조사가 의혹이 음. 있는 사건이 음. 있어요. 대장동 음. 의혹 사건이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27일인데 27일. 음. 아직도 지금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되게 길 거야. 어. 양파야 완전. 아, 까도 그, 까도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그래서 이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음. 이분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 맞나? 그,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그게 좀 쟁점 포인트인 거 같아서 선생님 근데 보, 선생님 말씀하시네요. 뭔가 좀 말하고 있다. 지금은. 음.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만약에 의욕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좀, 어, 헤쳐나가려고 하는 건가요? 응, 음,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봐봐봐. 이게 사실, 거짓 진위 여부는 사람 입에 달려있어. 그치? 네네. 내가 내뱉은 진실은 진실이고, 네네. 말하지 않은 큰 덩어리는 그냥 거짓으로 묻어가는 거야. 오... 더 있지만, 까지 않을 뿐. 양파 껍데기만 벗결 뿐, 안에 싹까지는 안 나왔다. 어... 하지만 자기가 일부에 내뱉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실 되려고 하고 있다 왜냐? 지가 거짓해서 될게 없거든 아, 응. 그래요. 이제 조금씩 자꾸 꼬꾸라지니까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거지 아 말하는 이 부분만큼은 조금 내가 간단 명료하게나마 진실이어야 되겠다 음, 응. 그럼 이 사건이 잘 해결이 될까요? 이, 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될까요? 100%는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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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도 갈 수는 있어 응, 갈 수는 있어. 어, 그래요? 응, 응. 왜냐면 아까 큰 덩어리, 그 덩어리들이 조금 이렇게 올려받치는 힘이 조금 있어. 아, 그래요? 응, 응. 오, 저, 신기하네. 근데 진짜 그 이재명 씨가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의혹부터 해가지고 진짜 많았어요. 뭐, 조폭, 뭐... 되게 포악해다니까, 발... 진짜로. 그러니까, 응. 그, 되게 많았어요. 성무나 F씨도 있었고, 뭐, 의혹들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데, 응. 아직도 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응. 보통이 아니야 운기가 좋아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정말 보통이 아니어서 보통이 뭐. 야 정신력 정신력이야 이게 있어 내가 봐봐 봐봐 삼촌 그거 지 슈퍼마리오 네. 버섯 먹으면 커지는 거 그거 네. 알지? 나 어렸을 때 네. 해봤거든 네. 그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그걸 딱 물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되게 막 응기응변이 인기응변이 뛰어나고 어. 막 그런 사람이야 어 되게 어, 이렇게 눈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앉을 자리 안 앉을 자리를 조금 아는 사람이야. 어 돈도 쓰고 권력도 어, 어. 쓰고. 그 이재명 씨가 아무튼 이 대선 때 응. 이재명 씨가 많이 이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한끗 차이였잖아요. 한끗 차이였. 차이였. 차이로 했잖아요. 응. 그게 응. 뭔가 이분의 그 운기가 좀안 맞아서 좀한끗 차이로. 지금 응. 이렇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네. 올라간 그분의 운기가 조금 더 났다. 그 해에. 그해 어. 다른 애였으면 은 몰랐네요. 응, 또 모르지. 진짜 운칠기삼이라 그러잖아. 네네네네.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네네네. 중요해, 아. 진짜. 아, 진짜. 응. 이분 금전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응. 네, 뭔가 선생님이... 뭐좀 깨... 더러운 돈. <웃음> 더러운 돈. <응. 턱. 웃음> 그런 금전을 계속 이분이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 어, 뺏기는 거 있어. 12면은 3은 뺏겨야 돼. 어? 내놔야 돼, 배타야 돼. 아, 타야 응. 돼. 응.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잘 뱉고 잘 생활을 할까요? 응,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 있어서는 네네. 생활을 한다. 왜? 아...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네네. 뭐 할머니 실렸을때전에는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 네네. 자손이라고 네네. 그래서 되게 그런 좀 삶에 의해서 조금 바깥하다, 끈질기다. 제가 응. 오기 전에 응. 그 이재명 씨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응. 아직도 의혹이 몇 개씩 더 터지고 있어요. 응. 앞으로도 응. 좀 이렇게 그 굵직굵직한 의욕들이 많이 터질까요? 두세 개또 있어 어. 아이고. 응.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발 떨고 있어 응. <웃음> 그래 자, 선생님이... 알아서 편집해라 <웃음> <웃음> 양 같은 사람이라고 응, 아직 내가 싹 안에 싹안났다 그랬잖아 어... 양파 알지? 물에 담그면 또 자라는 거 응. 그런 격이야 아이고, 응. 뭐 근데 나할말 있어 네. 마... 정치 얘기가 나와서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네. 진짜 나란 일 하고, 나랏밥 먹는 사람들, 그런 분들, 그거 다 우리들 밥벌이 돈이고, 피땀 흘려서 본 돈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는 뭐, 오아시스, 뭐, 사막에서 사막 여우 하지 말고, 사막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를 찾아주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점사를 보면은, 내가 그 사람 볼때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 지기를 다 타거든? 네네. 좋은 일이 많아서 좋은 감정만 탔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까워 그냥 음... 너무 다 힘들어 음... 그래서 사막여우 찾지 말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주세요 음...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뭐 건강이든 뭐 앞으로 정신 생활이든 더 이상은 진짜 표면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사람, 좀 인간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거를 조금 이제 진짜 바뀌어야지 본인이 어, 인정을 하고 바뀌어야지 더 여기서 조금 나아졌다고 기고만장하면 반드시 꼬꾸라진다